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론남자국입니다 오늘 저는 그 한국에 잠깐 들어왔다가 어, 여러분들께 좋은 항공사를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고요그 어, 전에 여러분 제가 1주년을 유튜브를 한지 딱 1주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지났지만 모자를 하나 이렇게 어, 내돈내산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 자체적으로 제가 후원을 해서 모자를 만들어 봤어요 잘 어울리나요? 어, 태극기 있고요 앞으로 이 모자를 자주 애용할 생각이고요 아, 오늘 제가 이렇게 공항에 일찍 나온 이유는 여러분들께 항공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체크인을 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조금 일찍 체크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먼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행시간은 7시에 출발을 하고요 제가 오늘 공항에 3시에 도착을 해서 이제 미팅을 통하고 서둘러서 빨리 들어와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라이브로 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 항상 비엣젯 베트남 항공 이렇게 이용을 하고 다녔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베트남에 오실 때 한국 항공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 비싼 금액을 이렇게 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도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사를 이용하게 될 경우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을 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저렴한 항공사 그리고 최상의 서비스 항공사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네, 오늘 타고 갈 비행기고요 에어프레미아입니다 어 근데 여러분 저는 무식해가지고 <웃음> 항공사에 대한 정보 솔직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서 이렇게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서비스가 좋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건지 항공사의 정말 디테일한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호치민으로 가는 비행편이고요. 27 게이트에서 탑승을 하게 됩니다. 탑승할 비행기는 보잉 787 기고요. 에어 프리미어에서 내세우는 게 이제 좌석에 대한 넓이를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이코노미 35 인치, 프리미어 42 인치 이렇게 해서 좀 좌석의 넓이가 좀 다른데 이거를 집중 있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코노미클래스 여기가 제 자리고요 먼저 비즈니스석 먼저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어프레미어가 내대 우는게 비즈니스 자석이 42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42인치면은 106cm 정도 되거든요 제가 한번 앉아 보겠습니다 우와 좌석 굉장히 넓고요 지금 손님이 들어오기 전에 세팅된 좌석이구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즈니스석의 매뉴얼들이 다 있고요. 이어폰 꽂는 공간, 좌석 눕히는 공간 그리고 다리, 길이 조절하는 공간이랑 리모컨이다 이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큰 모니터가 이렇게 앞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다리 조절 공간 그리고 어, 등받이를 위한 쿠션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시트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부드럽고 색감도 좋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반을 손발을 이렇게 열수 있는 공간이 있고 뒤쪽으로 밀거나 앞쪽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조절할 수 있는 음, 이렇게 목베개가 따로 필요 없을 만큼 제대로 엎혀지네요. 자, 요런 느낌입니다. 와, 굉장히 넓어요. 앞쪽에 조종실 잠깐 봤고요. 이제 제가 앉을 자석 똑같이 이렇게 목베개가 있고요. 이코노미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 비즈니스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좀 좋은 모니터가 앞쪽에 배치되어 있고요. 네, 테이블 이렇게 해서 열 수가 있고 짐도 네,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 넉넉한 공간이 배치되어 있고 베트남 특성상 많은 사람들이 짐을 캐리로 싣기 때문에 넉넉한 공간이 다 있고요. 와 정말 시원하게 잘 빠졌습니다. 제가 한번 앉아볼게요. 네, 이코노미 35인치 88.9cm고요. 제가 BHS을 탔을 때 정말 딱이 공간이었거든요. BHS을 타면 딱이 공간이 남아요. 근데 이 공간보다 주먹이 한 두세 개 정도 더 들어가는 네딱 주먹이 두세 개 정도 더 들어가는 여유로운 공간이 있고요. 제가 쭉 뒤로 땡겨서 앉으면 은 이쪽에 사람들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그리고 뒤로 늦출 수 있는 될수 있는 있고요. 이런 게좌석도 있고 앞쪽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고 엉덩이 아프지 않고 자 위쪽에는 조명등이 있고요. 조명도 있다가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모니터에서 다 조절이 가능합니다. 일단 어, 탑승하고 출발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부 이거 동반선이 프리미엄 이코노미 선님께서는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님. 이원님. 이원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게 됐고요. 친절하게 직원분들께서 많이 양해를 해주셔서 좋은 영상을 이렇게 담을 수가 있었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도 일반적으로 일단 들어가요. 저는 11C 좌석이에요 되겠네요 바로 앞쪽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유튜버인데 다른 분들 피해 안나겠네요 다른 분들도 얼굴 안나오게끔 조심하겠네요 네. 자 드디어 자석이 앉았구요 아, 모니터 이렇게 켜서 언어를 네. 골라주면 되구요 한국사람이니까 한국어 아까 설명드렸듯이 좌석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왔다 갔다 하기도 에 되게 편하고요. 각종 각종 영화들을 볼수 있는 미디어고요. 그리고 USB 단자가 있어서 충전할 수도 있고요. 이어폰 단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온 그 이어폰 단자로 통해서 연결해서 이어폰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승모를 호출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조명을 낄수 있는 버튼이 다 이쪽에 올려 있고요. 또 소리 조절도 여기서 할수 있고 밝기 조절 그리고 요거는 조명 끄거나 키거나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언어 설정 디스플레이 설정 이렇게 할수 있고요 쇼핑도 할수 있고 인터넷까지 있고요 어, 면제품이나 먹거리들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해서 칵테일 세트 이렇게 먹을 수가 있고 어, 요거는 달러나 원화로 결제가 된다고 해요 신용카드가 가능하고요 체크카드는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제공되구요 요금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네, 무료, 무료가 무료 아니고 유료로 서비스되고 있어요 시도 이렇게 해서 얼마나 도착했는지 알수 있는 정보를 모니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인천공항이기 때문에 비행기가 요쪽에터치스크린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비행기가 뜨고 날아갈 때 비행기 모양의 이모티콘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밖에 다양한 정보들이 여기 안에 있고요 저는 이제 5시간동안 날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숨 때려 볼까요 네. 식으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한국 분들이 조금 약간 입맛에 안 맞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국내 항공사다 보니 어, 한국인의 맛에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올때에보리면 죽을 주더라고요. 음.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갈때가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음식은 아, 은근히 야, 차네! 네, 이렇게 저는 방금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어,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음성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